오늘은 발레 스트레칭 같이 해보실게요. 한숨 후 더블랙으로 포인 플렉스 하나. N 쭉 N 두 N 포인 N 플렉스 N 포인 N 네 N 포인 N 다섯 N 포인 N 플렉스 N 포인 호흡하면서 세븐 N 포인 N 여덟 N 둘, and, nine, and, 쭉, and, ten, and, 이제 싱글로, 하나, and, 쭉, and, two, and, 쭉, and, three, and, two, 두 다리 같이 항상, and, five, and, two, and, six, and, two, seven, two, and, eight, 옳지, 잘했어요. 포인에서 플렉스로 터나. 웃 M 포인, N 플렉스, M 두 N 플렉스, N 쓰리, N, 네, 두 N 호흡하시면서 계속하세요. Six N, 두 N, Seven, N, e i g 무릎 쭉 피고 한 발씩 N 후. and, 투 w o and, t n d t w n d 골반 움직이지 말고, two, and, five, n d s i 두 번만 더, 세븐 v e n and, eight. 옳지. 포인에서 그대로 두손 안바, 아나방, 아노, 그대로 알라세콘, 알론제, 다시 시선도 같이 해주세요, 아노, 옆으로 알론제 두세트더 위로 시선 같이 엠둘엔 아노 알라세콘 손등 밀어서 위로 아노 엔 가슴 닫기 앞으로 후 15초 동안 후 호흡하시면서 길게 귀엽게 멀리 하시고 발끝 길게 포인 상태에요. 무릎 쭉 펴시고 N 둘 길게 일어나서 플렉스로 할게요. 다시 위로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후 침착하게 호흡하시면서 뒤꿈치 길게 어깨 내리고 정수리 길게. 최대한 납작한 배 위로 업 포인으로 한번더 반복 위로 업앤드 앞으로 쭉 무릎 길게 뒤에 허벅지 길어지시게 쫙 무릎 쭉피고 발등 끝까지 길어지시게 끝까지 호흡하세요 앤 밀어서 일어나시고 플렉스로 허리 쭉앤 가슴 닫기 후 길게 호흡. 흙. 어깨 에 너무 과도한 긴장가지 않도록 호흡으로 풀어주세요. 길게 일어나서 그대로 사이드로 정면 보시고 다리 옆으로 스트레칭 할게요. 자, 다리 옆으로 해서 두 다리부터 포인 플렉스. 수소날라 세콘 포인 플렉스. 앤쭉앤툭앤 쭉. 앤앤 쭉. 쓰리 앤 포인 앤 플렉스 앤 포인 호흡하면서 포인트 N s 포인트 N s 포인트 N e 포인트 N n 쭉 N 마지막 N 옳지 그대로 싱글 렉한 발씩 포인트 플렉스 한 발씩 그렇죠 N 세 N 둘 N four 둘 N five 둘 N s i 둘 N s e 마지막 e i 옳지. 두 다리 포인해서 알라세콘 사이드 스트레칭 오른쪽으로 멀리 옆으로 넘어가시고 엔 길게 일어나세요. 반대 왼쪽 후 옆구리 길게 둘한 번씩만 더 플렉스로 후엔둘한번더 반대 후 앤, 그렇죠. 다리 한쪽으로 모으셔서 두 다리 무릎 세우시고요. 이제 복근 운동 들어가실 거예요. 롤 다운. 두손 하나 방. 내쉬면서 롤 다운 조금만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시고 머리 길게. 앤, 들 일어나면서 일어나고 복부 잡아서 앞에 멀리 안옥. 내쉬면서 하나 방 그대로 롤 다운 쭉 내려가세요. 멀리투 타임스 더 할게요. 후. 에 놀라서 척추 길게 정수리 길게 앤 아나방으로 롤 다운 3 쭉. 만약에 많이 못 내려가시는 분들은 반 정도까지만 내려가시고 다시 일어나시면 되세요. 다시 업. 앤 마지막 롤 다운 시선 멀리 보면서 천장 보고 하늘 보고 앤 내쉬면서 롤업 쭉. 앤, 옳지. 자, 두손안아방으로 하셔가지고 반만 롤다운 내려가셔서 트위스트. 앤, 한쪽. 후, 앤, 들이마시고. 앤, 후, 앤, 다섯 세트. 투, 앤, 들이마시고. 후, 앤, 둘, 앤, 쓰리. 엠 발바닥 꾹 눌러주세요. 후, 앤, 둘, 앤, 포, 앤, 둘. 후, 마지막. 앤, 후, 앤, 둘. 앤 후, 가운데로 돌아와서, 롤업으로 일어나시고, 한번 쭉 일어났다가, 내쉬면서 한번더 반복, 롤 다운, 트위스트, 앤 둘, 후, 앤 둘, 후, 앤 쭉, 앤 투, 앤 정수 길게, 귀엽게 멀리, 앤 쓰리, 엔, 둘, 아랫배 납작하게 하세요. 배튀어나오지 않게, 포, 둘, 앤 후, 앤 마지막, 앤 후, 앤드, 힘들어 보이지 않게 끝까지 복부 잡아서 일어나시고 쭉, 옳지. 앞바다리 하시고 편안하게 두 손, 스완. 손등 위로 업, 만나고 팔꿈치부터 내리면서 어깨 내리고 위로 업, 앤 팔꿈치로 내려서 손등 밑에 위로 업, 숨 두드리 마시고 숨 내쉬면서 앤 계속 업. 앤쭉앤 손등 위로 업앤 어깨 견갑부터 다섯 번더 위로 업앤 내리면서 호흡도 같이 앤 위로 엎 들이 마시고 앤 귀엽게 멀리 내리고 위로 업앤둘 내리고 두 번만 더 위로 업앤둘 내리고 마지막 업앤 옳지 잘하셨어요 그대로 목서클 한쪽으로 두 번, 오른쪽으로 두 번, 앤, 쭉숨 쉬고요. 앤, 둘, 반대, 앤, 둘, 왼쪽으로 두 번, 코끝으로 원을 그리세요. 목을 너무 세게 돌리지 마시고, 코끝으로 도너츠 모양 그린다 생각하세요. 앤, d 옳지. 한숨 한 번. 한쪽으로 돌아서 피존 스트레칭 할게요. 앞다리 90도. 기억자로 하시고 뒷다리 쭉 펴서 두손 위로 업. 가슴 앞으로 스트레치. 그 상태로 호흡. 후.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계속 호흡. 무릎 뒷무릎 길게 하시고 발등 길게. 옳지. 밀어서 일어나시고 가슴 뒤로 젖혀서 쭉 스트레치. 가능한 만큼만 하기. 옳지. 앞다리 가능하시면 쭉 피셔서 하시고 불가능하시면 그대로 90도로 할게요. 위로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가슴 닫기. 힘들지만 편안해 보일 수 있도록 귀엽게 멀리 내리시고요. 뒷다리 앞다리 앞뒤로 길어지시게 호흡 계속 하세요. 숨 참지 마세요. 길게 위로 쭉 들이마시면서 위로 업 뒤로 캄블레 백 캄블레 쭉 앞뒤로 다리 계속 길어지시고 얼지 반대다리 할게요. 앞다리 90도 밴드룩 구부리시고 뒷다리 무릎 뒤로 쭉 밀어서 앞으로 가슴 닿기 먼저 한숨 한번 흐 계속 들이마시고 내쉬고 편안한 템포로 유지해주세요. 조금만 더 옳지 들어서 뒤로 업 and 쭉 손두 길게 발두 길게 가슴 활짝 열어서 앞다리 가능하시면 스플릿으로 피셔서 줏대 스트레칭 위로 업 내쉬면서 가슴 닦기 앞으로 후. 이때 가능하시면 최대한 골반이 앞뒤로 틀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정렬 맞춰서 발등 앞뒤로 길게 일어나시고 앤백한블레할때 허리 너무 젖혀지지 않게 가슴을 열어주세요. 옳지. 잘했어요. 그대로 이제 스완 스트레칭 할 건데요. 엎드려서 배대고 엎드려서 다리 쭉피시고 손은 가슴 옆에다 두시고요. 코 끝부터 일어나셔서 가슴 쭉 열어주세요. 앤, 4 타임 즈 할게요. 내쉬면서 그대로 흐 하셔도 되고 들이마셔면서 일어나셔도 돼요. 옳지. 발등이 길어지시게. 앤쭉 발꼬락이 길게 뒤로 늘어난다 생각할게요. 쭉. 다시 한번 더. 앤 쭉. 옳지. M 그대로 내려갔다가 이번에는 수안으로 올라가서 한 팔만 위로 들어서 밸런스 잡아 볼게요. 옳지. 엉덩이도 길게, 다리 길게. 반대 손 쭉. 발등이 길어지시게. 옳지. 이번에 두 손. 가능하시면 두 손. 옳지. 좋아요. 그대로 앤 천천히 내려갈게요. 그대로 엉덩이 들어 아기 자세 한 번. 후 스트레치 어깨기 멀리 잘 하셨어요